네 안녕하십니까 규하 반갑습니다 조명이 좀 밝나요? 잠깐만 괜찮나요? 아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 그날이 왔습니다 크. 바로 아직 목소리는 지금 어느 정도예요? 목소리 약간 크기를 비율을 봤을 때 지금보다 목소리가 좀더 컸으면 좋겠다. 어, 아니면 좀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습니까? 이게 볼륨을 한 80%로 해도 쏙쏙 들어와야 딱 좋은 거거든요. 좋아요. 오케이. 야, 제가 지금 오늘 사실은 지금 저 인천에서 지금 막어 K 슈퍼 콘서트를 마치고 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땀 흘린 상태로 지금 지금 그대로 온 겁니다. 지금 왜냐면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걱정을 했는데 또 인천이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늦었고 좀 세팅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점 일단 사죄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불금 아닙니까? 불금이면 내일은 뭡니까? 토요일이죠. 주말입니다. 인정.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어, 토요일 새벽, 지금 12시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을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크게 해 드릴까요? 자, 그러면 이거 좀 가까이 오자.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잘 들리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사실 제가 세븐나이츠2 게임을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 11월 18일에 그랜드 오픈을 한 우리 세븐나이츠2 어, 제가 뮤직비디오를 함께 했는데요 음 그래서 한번 세븐나이츠 리뷰 방송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세븐나이츠 관계자님들께서 네, 감사하게도 또, 아, <웃음> 또 이렇게 지원을 또해 주셨습니다 네 앞광고를 또해 주셔가지고 아저 사실 제가 최근에 세븐나이츠 2를 거의 24시간 돌려놓고 있거든요 어, 혹시라도 제 아이디가 검색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계속 접속중이라고 뜰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직접 이거 하고 있는게 아니라 돌려놓고 자고 일어나서 또 누르고 또 돌려놓고 자고 막 요즘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4시간 방송을 지금 아 방송이래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이래서 내가 게임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하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제 얼굴이 지금 조명이 너무 밝, 밝죠 조명이 밝은게 아니라 이 제가 옷을 검은거 입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1분만? 아, 1, 1분 30초 이게 하얀 옷을 입고 오면 다시 조명이 좋아지거든요 네! 여러분 왔습니다 아, 흰옷 입고 오니까 좀 얼굴이.. 조명 괜찮죠? 네, 이건 신서유기에서 어, 줬던 우리 사성구 단체 티고요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아.. 세븐나이츠투에서 팀에서 또 저에게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후원을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감사하게 또세븐나이츠와 함께하는 QTV 방송! 그디비 세븐나이츠2 콜라보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말이죠 저의 제가 지금 세븐나이츠 플레이 한지 아마 정확히 말씀드리면 20일 쯤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20, 20일, 20일 20, 딱 일주일 된것 같아요 일주일이 됐는데 아뭐 이제 세븐나이츠에서 그때 유튜브 우리 세븐나이츠 뮤직비디오 직전에 홍보용 촬영장에서 그 저기 우리... 아, 저것도 가져와야지. 우리 세인피규어, 세인피규어, 세인 그리고 세븐나이츠에서 그 당시 그때 후원받은... 네. 짜잔 짜잔 네 요걸로 아, 조금 그 약간 좀 여유있게 어, 게임 초반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븐나이츠 관계자분들 정말 네감사드리고요네 그래서 오늘은 진정으로 콜라보해서 방송을 제 여러분들께 제가 그때 저번에 방송했을 때는 게임을 잘 모르고 여러분들과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게임이라면 오늘은 자 이제 제가 이미 어그 일단 쉬운 모드이긴 하지만 쉬운 모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어 클리어를 하고 이제 이게 단계별로 있습니다 뭐 쉬움 그 다음에 보통 어려움 뭐 이렇게 그그 그 난이도가 있거든요 뭐 외국인분들 들 계시니까 뭐 이지 뭐 노말 뭐 하드 뭐 이런게 있는데 어 어쨌든 간에 그한 스토리를 딱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제 세 7H가 이런 게임이구나 라는 게임도 알게 되고 이런 저런 컨텐츠들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을 켜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이게 아, 예. 아 이게 제그 뭐랄까 이아이 아, 이 리스트들을 보여 드리면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저도 아직 게임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그냥 뭐랄까 약간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어 잘좀 그냥 이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자 게임화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접속부터 할까요? 그래요. 접속부터 해서 두근거리게 이거를 자 여러분 사운드 한번 들어봐주세요. 잠깐만 소리가 뭘 하나 돌려야 소리가 날것 같아 잠깐만 이거 봐봐요 소리 한번 들어봐봐요 자 사운드가 지금 많이 큽니까? 지금 소리가 좀 커요? 작아요? 오케이 오케이 작, 작다 오케이 작다 오케이 그럼 크게 자이 정도 어떻습니까? 이 정도 어때요? 지금..지금은요? 작아요 어... 듣지 마세요 <웃음> 제 목소리만 들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뭐꼭 소리가 나야됩니까? 예? 이게 왜냐면 이게 컴퓨터랑 그 바로 연결되어있는 거라서 제 귀에서 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 세븐 나이스. 제가 넷맵을 제 사운드 제가 할게요. 바의 기사 누가 죽음의 신을 깨웠는가? 저주받은 기사 델론즈 그래픽 최적화 백퍼센트 단단 따라 단단 따라 단단 따라 단단단단 따라 단단 따라 단단 따라 단 따따따 바바바바 바바바바 바바바바 b 바 바바바 바바바바 a b a Baba Baba Baba b 니다자 이제 제가 저번에는 어. 사실 여기 이 칸에 거의 다 캐릭터가 없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캐릭터가 단 하나 있었어요. 렌 하나 있었는데 지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열심히 얼마나 게임을 열심히 했는지 이 캐릭터들을 제가 제가 얼마나 진짜 열심히 진짜 열심히 진짜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잠, 잠도 안 자고 아 잠은 자고. 계속 돌렸어요 네, 제가 이래서 게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한번 시작하면 사람이 미쳐 가지고 하나에 빠지면 예 그래서 어... 아무튼간에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자 여기 보면 말이죠 압도적 감사 아뭐 이렇게 패키지도 팔고 네. 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 오늘, 이게 또, 이런 것도 올려주셨더라고요 세븐 나이트 투 QTV 특급 콜라보! 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또, 홍보까지 채널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게 사운드가 좀 나오면 좋을텐데, 제가 방송상 이게 바로 연결이 되면, 지금 제 귀가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내가 안 들으면 되지? 그렇지 내가 안 들으면 되잖아 나 빼면 되잖아 이거 그죠? 여러분 사운드 체크 한번 갈게요 자, 사운드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와 이 게임의 사운드 작아요? 오케이. 좀더 올려줄게요. 왜냐면 네, 안 들어도 돼. 딱 좋아요? 작아요? 오케이. 좀만 더 올려줄게요. 자, 어때? 이제 어때?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할.. 제 목소리도 잘 들리고 게임 사운드도 잘 들리고 좋습니다 자 이제 나와 아 오늘은 제가 저기 결투장에서 좀어 이제 많은 그 상대들과 일단 한판 붙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아 일단 이 게임은 여기 스토리 모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했던 요 방치형 필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이게 뭐하는 게임이냐고요? 계속해서 같은 지도를 돌고 돌고 또 돌고 돌아서 <웃음> 나오는 무기들로 음 뭐랄까그 힘을 세게 하고 세게 해서 누군가가 싸워서 이기고 그 후에 희열 막 환상 <웃음> 아니 뭐 이게 뭐 의미를 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게임을. 아니 뭐 그러면 뭐 이런 거는 뭐 이거 뭐삼겹살 이런 거는 뭐 무슨 의미를 두고 하는데요. 예? 369 369이건뭐뭐슨의 의미를 두합 합니까? <웃음> 임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하는거지 즐거우니까 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게이사람이게방치이사전이라는곳이데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캐릭터은이 여기서 이 어, 이 맵을 바로 왼쪽에 돌아요. <웃음> 지원자 가방이 터질 때까지 가방이 터질 때까지 돌다가 전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렇게 가방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템들이 막 와있어요. 그러면 음. 어이 많이 모았는데 음 좋아. 어이구 이 아이템은 버려야지 분해 눌러서 버리고 분해. 아이템이 또 생기고. 음, 좋아, 이 아이템들 많이 모였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템들을 자꾸 모아서, 어, 캐릭터들을 세게 하고, 그리고 강해진 캐릭터들로, 이제, 나쁜 적들을 물리쳐나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세븐나인 체험을 지금 하시는,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현질도 제가 조금 했는데요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어디갔죠? 네, 요 세븐나이트에서 후원을 좀 해주셨습니다 초반에 네 요것도 후원예아 <웃음> 어쨌든 요렇게 어 여기 보면 주변에 적 처치, 여기 100마리를 처치해야 를이 친구들이 뭔가 아이템을 줘요 처치를 하지 않으면 안준다 꼭 처치를 해야만 해 그리고 처치를 할 때도 그냥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지도를 사야됩니다 여기 여기 스토어에 가서 여기가서 여기 지도 요 지도 사야되고 지도가 없다 그럼 이 루비로 이 지도를 또사야돼요 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거의 방치형 하나만 딱 돌고 아 지도가 천이 넘죠. 왜냐면 매일매일 사거든요. 예. 일단 요거만딱다 잡고 저의 약간 백 약간 지금 현재 상태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세븐나이츠 뮤직비디오도 찍고 막 그런 광고 모, 모델처럼 같은 거 했으니까, 뮤비 모델을 했으니까 되게 막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되게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아... 그렇게 막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 나가야 돼! 오. 가만히 두면은 지가 혼자 또 돌거든요 자 지금 제현 상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여기 레벨이 어 제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들이고요 얘네들도 시나리오도 하고 또 캐릭터를 바꿔나가면서 어어 새로운 던전도 깨고 레이드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투장 티어요 제가 여기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그랜드, 오천점에 이제 겨우 떡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방송, 만약에, 세븐 나이트 2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뭐야! 허접이잖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맞아요. 허접 맞는데, 아. 저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 열심히 했고요. 아무튼 간에, 일단 결투장을 좀 돌아보도록 하죠. 제가 일단 아이템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템들이 없어서 맨날 이거 빼서 다시 껴야 돼요. 이 일발 해제하고, 해제하고, 제가 이걸 요즘에 게임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를 마스터를 못해서, 유튜버님들이 하시는 걸좀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 여러분, 세인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친구는 그 여기에는 그런 등급이 있습니다. 일반 있고 어, 고급, 그러니까 캐릭, 캐릭터마다 등급이 있어요. 일반, 고급, 희귀, 전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희귀의... 희귀 플러스가 있고, 전설에는 전설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현질 플러스 세븐나이즈 처음에 우리, 우리 유튜브 찍을 때 봤던 그거와 함께 열심히 막그 했어요. 영웅 뽑기를 근데 그 아쉽게도 이거, 이거 보면 알지 여기 있나? 근데 아쉽게도 딱 여기 와이 아이템은 진짜 안 나오더군요. 요 전설, 요게 이제 전설 세인. 전설, 링, 전설, 아 전설 플러스 쉐인, 전설 플러스 링, 전설 플러스 코제트 여러분 저의 캐릭터 이름을 제가 다알 정도로 와나이 게임에 미쳐버렸어 어쨌든 간에 결투장을 한번 제가 덱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아 이거 고수님들 방송 보고 계시면 은나대게 부끄러운데 왜냐면 나 진짜 잘 몰라 모르... 잘 몰라 알려주세요 아... 잘 모른단 말이야... 이걸 또 아이템 그냥 막 해놨어요. 왜냐면 그래야 전투력이 상승이 되어서 세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봤을때 자 뭐... 아, 이거... 내 네, 오늘은 또 세븐나이트 2에서 또 지원을 또 해주셔가지고 앞강고입니다 여러분 아... 스파이크란 녀석은 말이죠 결투장에서 굉장한 실력을 자랑하는 녀석이에요 어. 요 투구 앞이 뿔을 보세요 상대방을 박아버리겠다 머리로 들이받아버리겠다 그리고 이 친구는 엄청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뭐냐 이 친구는 바로 아 이게 아니야 바로 불사 크으 9.2초동안 생명력이 내려가지 않아요 10% 이하로 그리고 공격력이 증가하고 공속이 빨라지고 그러니까 그런겁니다 이 친구의 장점은 죽을때가 되면 미친듯이 싸운다는 얘기예요느낌오시죠 여러분 죽을때가 되면 죽지는 않고 미쳐가지고 그냥 자신의 몸을 혼을 태워서 싸우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게 아이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븐나이츠2 고수님들께서는 네, 그냥 못본 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음. 이 친구는 뭐 이런 거 하나 넣어줘야지 음. 이게 전설입니다. 빨간색 아이템들은 이 아이템들 제가 어렵사리 모은 전설 7개입니다. 그리고 보자 음. 이런 거 하나 넣어줘야지 그죠? <웃음> 그리고 음, 이런 거 하나. 맞을 거. 아 그냥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 또 보시면은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웃음> 제마 맘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 너가 막판에 다 죽여 줘야 돼. 그래서 얘한테 좋은 아이템들 좀 몰빵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아, 여기, 이 벨트가, 이게 좀 한심한 벨트거든요? 근데, 이게 결투장에서 일주일 동안 그 5,000점 이상을 넘어야지만 이거를 주는데, 그 빨간색 전설 벨트를 주는데, 제가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제서야 뭐할 때는 결투장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걸 얻지 못, 그 빨간 벨트를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델론즈 크, 이 녀석도 이제 결장 결투장이랑 어, 아무튼 얘도 좋은 애예요 얘도 굉장히 좋은 애입니다 얘는 말이죠 아 이거 방송으로 하니까 이거 아, 내 맘대로 그냥 막못 넣겠네 음. 아, 죄송합니다 고수님들 이게 아닌 거 압니다 잘 들으니까 <웃음> 이게 아닌 게 아는데 <웃음> 죄송해요 잘 몰라서 그랬어요 아 이제 모르는데 몰라 <웃음> 아. 잠시만요. 이런 아이템들을 제가 미리 해왔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인천에서 콘 콘서트 그 비대면 콘서트를 하고 오는 바람에 이걸 미리 세팅을 못 해놨던 점 너무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예? 그 첫술에 배불릴수 없잖아요, 그죠? 첫술에 취할수 없잖아요, 여러분. 인정? 자, 진지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거 알어? 이게 아닌게알거알고 있어 아도이게아닌게알고 있어, 나도.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듯 나를 이해해 주세요. <웃음>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아이템스 끝나갑니다. 이만하면 된다 이제. 자 가자. 그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냥. 음. 아이템 구성이 너무 안 좋네.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오늘 잘 했는데 세팅. 에이,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자, 가죠. 결투장으로. 고고! 자, <웃음> 일반전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투장은 말이죠. 아, 우리, 보시면, 제가 지금 상위 5.4%인데도, 보시면 5.4%인데, 전체 랭킹 28,126위에요. 5%가. 와, 이거는, 그럼 100%는 몇,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충 3만명으로 잡고 20 곱하면 60만명이 지금 이 게임을 하는거예요 여러분 와... 그니까 러 열심히 해서 3만등 안에 들었는데도 상위 5인거예요 와우 아무튼 엄청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 게임을 하고 계신다는 것만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 준비! Let's get it! 아.. 식사 아니구나 자진영을 여기서 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 부끄러운걸? 음. 여기 저 펫도 이게 스파이크라는 귀여운 애를 제가 마련을 했고요 아까 설명드린 그 녀석들입니다 가보시죠 가자 난 지지 않아 자 엘리시아님 5,800점입니다 이분을 제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왜냐면 저는 5,093점이니까요 아니, 보면, 보시죠. 레벨 38, 36, 36, 32. 아이템도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이분. 일단, 이분 보면, 아까 5,800점이었어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상위 1%입니다. 아니. <웃음> 재전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수 없죠. 자, 다시 간다. 난 지지 않아. 자 5,005점 이 정도는 이겨야지 파티님 어? 어? 가자! 스파이크! 아 여러분 이건 제가 이긴 것 같은데 혹시 5,005점이 5,082점한테 까불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아니 5,002점이 하시면 안 되죠. 선아. 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판더 붙어보죠. 더 제가 근데 오늘 제 이거를 좀 보시고 저희가 좀 저에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세븐나이츠 투 고수님들께서는 좀 피드백을 좀 주세요. 아셨죠? 한번더 붙죠. 이게 결투장이라고 금방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1분도 안 걸려요. 한판 끝날 때. 이게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6 0 8 0점만테 이겨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 기절했어 아니야 아니야 포기하지마 그렇지 잠시만요. 자 지금 여기 이세 번째 여기 스파이크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죽을때 힘을 발휘하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야, 이제야 죽.. 죽었습니다 발대를 앞에 두라고요? 아 잠깐만 나 원래 방송하기 전에 계속, 계속 이겼는데 봐봐요 여러분 지금 방송하면서 지금 2패 했잖아요 그전엔 125승을 했다구요 쉽지 않네 방송 안 도와주네 음. 발대를 앞에 놓는게 맞아? 히? 오케이 아닌것 같은데 발대를 왜 앞에 두지? 일단 말 들어볼게요 발데르가 짱이라고, 왜냐면, 봐봐 처음에 애들을 끌어모은다니까, 봐봐요. 봐봐, 얘가. 봐봐, 쫙 끌어모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내가 5,004점한테 지진 않겠지? 그러지 마. 5,004점은 아니잖아. 5,004점은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러지 마. 아니야. 그렇지. 아음 <웃음> 아, 음, 그럼요. 제가 저보다 점수 낮은 사람들 그렇게 쉽게 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힐러도 제가 예전에 넣어봤었는데 고수님들 유튜브를 좀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한명 탱크 넣고 네명세명 명 딜러로 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아, 근데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 아이템 세팅을 잘못했나? 아니야, 난 이렇게 가고 싶어. 자, 다시 가겠습니다. 아 세인을 넣, 넣고 싶은데. 당분간은 저는 델론지를 좀 쓸겁니다 델론지가 또별투장에서 깡패란 얘기가 있더라고요자또 땡깁니다 땡기죠 땡기죠 그리고 자 지금 어그로가 잠깐만 이걸 벌써 쓰고 델론지 스파이 빨주나자어 지금 어그로가 스파이 크 어디겠지 아 6185점이었어? 어떻게 이기냐 100... 이분은 1%에요 상위 세인 한번 넣어볼까요? 알겠어요 여러분 말대로 제가 또 소통하는 방송 아닙니까? 세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속상한데 아니 근데 아이템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지금 아 세인한테도 아이템이 있었네 여튼 하... 전설을 하나 깨는게 그냥 무조건 좋아 이게 원래 하... 씁스라고만 몰라야되나? 클릭을 하자 아 이거 몰라야돼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또절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딱 두판만 더하고 이제 또절 기다리시는 분들을 영접하러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산채로 보내지는 않을거야 산채로 보내지는 않을 거야. a e z Sanchez. s a n c h e 지 않을거야 아 e z Sanchez. Sanchez. s 저는 5,000점 초반대랑은, 뭐, 그냥, 뭐, 겸상 안 한다 마인드입니다. 아, 저는. 아, 치명 장비를다 넣고 싶은데, 지금 왜냐면, 전설 장비가, 전설 갑이갑바가 쿨감이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음. 자, 가자. 누구야, 몇 점이야? 5,017점? 안 진다, 마인드입니다. 저는 5,000점 초반한테는. 보세요. 안 지지. 5,014점한테 어떻게 십니까, 여러분? 5,092점이에요. 아 자. 뭐 아니지? 어 아니야 아예 의심하지 않았어 의심하지 않.. 조금도 의심하지 않.. 진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 진짜로 아예 노 의심 인정? 그럼 저는 천 백.. 오천 백.. 오.. 백점대에요 오천점 초반이랑은 안진입니다 안진맙 아시겠습니까? 자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투장을 좀해 봤습니다. 보시면 크으, 상위 5.467% 전체 랭킹 28126위. 와. 128승 15패. 와우. 음. 좋습니다. 자, 이제 아, 어, 이제 결, 결투장을 살짝 보여 드렸고요. 사실 세븐나이트에는 컨텐츠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이시죠 규규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나리오를 하는 어 약간 퀘스트를 깨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컨텐츠가 바로 여기 있는 요 던전 그리고 레이드 4인 레이드 특히나 요 8인 레이드 4인 레이드 요게 꿀잼이에요 어, 타일레이드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미 전 아까 아침에 했죠. 아 그리고 여기 저이뭐길드에 무슨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길드 검색하다가 길드 이름 마음에 들더라고요. 길드 이름이 어 잘생긴 게 고민. 어 길드 이름이 마음에 들었 들더라고. 그래서 가입을 아이고 했습니다. 언제 제가 탈퇴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 가입을 했어요. 그랬고, 네, 마음이 아, 이리, 이름이 마음에 들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여러분들께 이 사인 레이드를 좀 같이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 제가 아시겠지만 아까 보셨지만 뉴비거든요. 자, 그냥 초보란 얘기죠. 아이템만 막잘 모르고 막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배우는 그런 어, 그런 초보인데, 그래서 고수님들을 좀 제가 섭외를 좀 해놨습니다. 오늘 고수님들과 함께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수님들께 연락을 좀 드려볼게요. 아, 사실 저는 이 분들 유튜브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자, 이, 연락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아. 안녕하십니까? 아, 기다렸습니다! 아. 예, 현지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들어오시네요. 현지하고 있는 타이밍에. 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세븐 나이츠 투를 즐겨주실 네네. 분들이시죠. 아, 한분한분 네, 한한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구스마일 유튜브님의 구스마일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스마일입니다 구스마일님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세요 혹시? 자 우리 우리 저기 QTV님들 목소리 우리 구스마일님 목소리 들리셨어요? 아, 잘 들린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무 무비 아, 네아 네, 구스마일님 말씀 더해주세요. 예. 아 네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웃음> 구스마일TV 운영 중인 구스마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유튜브 참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구스 형. 아 진짜요? 예, 그와 이것도 영, 영광인데. 네, 그 영법하시고 막 그런 거 봤습니다. 아, 아 이것도. 네.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레이드를 위해서 네. 그 전설 무기를 엄청 지금 밀어 넣어서 아... 17강을 아... 띄워놨습니다 17강을. 17강이요? <웃음> 네, 진짜 오늘 이 이걸 위해서 시와. 그 무기 하나를. 아니 저는 5강, 17강. 5강밖에 없는데 5강? <웃음> 오고좀 했습니다. 예, 조금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 감사드리고요. 자, 자 다음 무빙TV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무빙TV의 무빙입니다. 아, 우리 오늘 규영님이랑 네, 레이드 같이 할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무빙님. 또 제가 얼마전에 네. 또그 무빙님 네. 방송 들어가서 인사도 드렸죠? 예아 네, 그게 좀네 음, 발달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오늘도 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있었구나. 어. 예큰 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뭐 네. 예 <웃음> 그리고 우리 초피입니다님. 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아... 유튜브에서 다양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 초피라고 합니다. 와 어, 목소리가 아, 잠 목소리 뭐예 요 아니 직업이 혹시 어... 아니, 어떻게 되시죠? 저 유튜버가 직업인데.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처음대로 옵니다. 아 진짜요? 목소리 <웃음> 진짜, 좋, 진짜 좋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와 아무튼 저 쵸빈입니다 님도 오늘 혹시 제 방송 지금 보고 계시지 않으셨죠? 예. 아, 네. 안 보셨죠? 네, 네. 네 저희도 생명하고 네. 있었어요. 어, 네. 다행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제가 너무 허접해가지고 지금 제 규TV 시청자분들이 지금 네. 어, 훈수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훈수를 받으면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혼수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누구랑 같이 저, 저, 해본 적이 저, 저, 저, 없어가지고 파티저, 파티를 만드셔가지고 네. 진행하시면 될것 같은데 비공개 비공개로 만드실 수 있나요 혹시? 비공개로. 와, 네. 아, 저, 저, 저 잠시만 저 근데 캐링 뭐 들어가요 저? 아, 일단, 들어갈, 들어갈 때, 내 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나서. 일단, 들어가서 있겠군요. 한번 픽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죠. 예, 그렇게. 사인 하죠. 레이드 만드셔가지고. 아, 그, 예. 그럼 사인 레이드로? 어디 가죠? <웃음> 네, 네. 네, 사인 레이드 사인 어, 레이드. 하나씩, 하나씩 다 가죠. 하나씩 다 가죠. 그렇죠. 그러죠. 어, 네, 그다 그렇죠. 네, 네, 갑시다. 다 갑시다. 갑시다. 하나씩. 아, 뭐, 갑시다. 그럼요. 가죠. 준비됐습니다. 아, 됐나? 준비됐다. <웃음> <웃음> 자 일단, 아, 일단 i g h 다 어, s 서 t 이가 p 부산 아이가아 <웃음> 어, 부산 이거. 이아니다 이거. 이거. Poussa, 이거. p 이거. Poussa, 이거. p 가 이거. p o 이거. p o u 이이제 어 파티가 생성이 잠시만, 2단계로 만들었는데 아. 저 2단계밖에 안 돼가지고요 네네 상관없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어... 친구... 아, 초대를 지금 보내고... <웃음> 와... 아, 어, 초대 왔습니다 규88 규규88 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영광이네요 영광이네. 아, 영광입니다 야, 광입니 이거 아니, 근데... 저, 아까... 트랙이 좀 높네요 제가 저, 저, 저 똑같으시네 이거 아이디 오픈 되셔도 됩니까 혹시? 네 상관없습니다. 예, 예 오픈돼도 됩니다. 오 어, 이게 아니지. 문제없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자, 지금 이게 제가 와, 아니 전투력 뭐예요? 27,000, 23,000. 3천... 아니 근데 무빙 TV 님은 예. 뭐전 일부러 맞춰 드리려고 똑같은 걸 왔습니다. <웃음> 전투력 아니 뭐 저랑 큰 차이가 뭐. 별... 아 그러니까 일부러. 일부러 <웃음> 형이 일부러요. 일부러 아. 아 역할이기 있 때문에. 아, 음, 아, 맞죠, 맞죠, 맞고또 무비가 또, 또 지금 좋은 역할을 해 주네요, 역이 예, 네, 제가 카리. 힐러를 하겠습니다. 아. 아 이건 예, 예. 엄청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 일부러. 아. 아, 혹시 저는 혹시 캐릭터 제가 뭘로 바꿀까요? 바꿔... 세인... 랜, 랜이었지. 랜 있으실까요, 랜? 세인으로 렌. 해볼까요? 랜, 어, 네. 세인, 세인. 아마 딜징루. 응, 아, 랜 해드릴까요? 딜징루 가면 어, 쇼피님이 쇼피님이 랜 하셔서 딜징루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요? 어, 네, 저가화상이고나 보이고. 빨 끝나는데. 불량 나올까요? 어, 아 불, 아, 량뽑아야 되나? <웃음> <웃음> 아, 저는 저, 저 저는 웬만하면 안 죽고 싶어서 에반하면 아, 네. 안 됩니다. 되... 저 에반하면 안 됩니까? 네네. <웃음> 아, 너무 좀사이싫은데요 <웃음> 아니, 예. 그러면 잠깐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그 예. 썰어 버리죠. 네, 가실까요? 준비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디지! 뒤지 가서 잡아도 삐치! 가죠. <웃음> 아, 이고아이고 또. 지 a 또. i n Karin, Karin, k a r i 카린 a r i n 자, 카린이라는 아. 말 r i n Karin, Karin, Karin, Karin, Karin, Karin, Karin, Karin, Karin, Karin, Karin, k a r 저는 밀 개발 개발 게... 어, 좋습니다. 안 좋아요. 어디에야 개발 야, 어, 야, 어? 이게, 어 어. 어. 개발 오. 개발 기간 테우세요 오. 미안. 오. 미안. 좋아요 좋아요. 안하니다 제가 힐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예, 어, 든든네 자, 이거 하세요. 오뭐 막. 든든하네오 마. 딜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죠오 어, 인정 그래? 인정. 아 매일 맞아어째 놀랐네 와아.. 와아.. 와아와 이거! 와.. <웃음> 와겠다 <웃음> 나.. 들려! 3불리 자 황자.. 황자.. 황 샷! 다 <깨달아. 웃음> 제발.. 와.. 아, 아, 아, 이거 뭐아니 뭐냐.. 이거 이거.. 야가했는데 뭐냐고 무는데 진짜 무 나했는데 아, 아, 아 진짜로 아이 초록색 아이템 무빙 아무아무 팀이 드려야 되는데 니다아좀 어떻게 보내드릴 수 없죠 아아안 보내셔도 됩니다 아못 보내나요 알겠습니다 아또 이렇게 훈훈해어훈아 훈훈해. 보내고 싶 보내고 싶었는데 아, 어... 한번 와... 보주세요 어... 네, 네? 네, <웃음> 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자, <웃음> 어, 좀 자, 잘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네, 잘못 들으신 거 맞습니다. 아, 같습니다. 맞죠, 맞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명의 탈출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예. 혹시 저 여기서 뭐 할지 하나만 좀 정해주시면 안 되나요? 세인 또 나쁘지 않아요. 아, 세인 갈까요? 원거리 한번 어, 아, 보여주세요. 아, 세인, 저 그러면 여러분, 어, 세인 좋으시던데요. 그냥 말 듣고 바로, 바로 이어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네. 지금 제 저희 채팅방 안에서는 네. 지금 아이템 지금 채팅 자체가 잘못됐 있다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웃음> <웃음> 욕을 아,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좀더잠뭐 음... 어, 잘못 잘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친구를 초대해야죠. 어. 지금 어디, 아, 지금 초대가 돼 있나요? 초대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어, 또 누굴 아, 초대하실 비공개. 겁니까? 비공개, 비공개로 잠시만요. 네, 제가 비공개로 했고 그래서 동료를 초대를 눌러서 친구를 봤더니 아무도 없다. 이게왜 없을까? 어... 최근파터 파트... 어... <웃음> 괜찮습니다. 천천하세요. 어, 예, 이게 제가 천천하셔도 네, 됩니다. 천천하세요. 예, 이게 잠, 잠 잠시만요.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눌렀나봐요. 자, 어, 슈퍼주니어 러버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쪽에서도 네네. 귀오빠 막 엄청 응, 응원하고 있네요. 아 그래요? 야, 와, 네. 또 감사하게도 또. 자, 파티를 만들었는데 동료 초대를 누르면 네. 여기에 원래 하나하나 하나, 하나 멘트를 다 얘기하시네요. 네, 계셔야 되는데 여기 왜안 계시는 거죠? 어디오가안 비네요. 어디오가안비네 아, 예, 혹시 정말... 혹시 여, 여러분이 만, 한 분이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어, 네, 네. 제가 한번 해봤었는데 지금 서치가 안 되는 거 봐서 제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요아 제가 제접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웃음> 제가 잘못, 잘못이에요, 항상. 그래서 <웃음> <웃음> 예, 아,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걸모르고 항상 이렇게 남 탓을 하려고 하는 이. 그건 맞죠. 이게 잘못된 미세인가. 겸손 좋다, 어, 겸 좋다. 어, 예, 그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죠. 아, 자네 맘을 네. 네. 아, 네 아, 그래픽 최적화적입니다. 아, 역시 방금, 방금, 방금 얼마나 하셨나요? 규현 님 혹시 좀 지리셨어요? 금 제가 초반에 네. 그방송 네. 하면서 우리 저기 그 광고주님을 만나 가지고 아, 그때 네 네. 그때 처음에 그 루비 기 카드 하나 받고요. 아. 고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현지를 좀 개인적으로 좀또 했습니다. 예. 와 역시. 예. 음. 자, 저 혹시 저, 저도 그그 그 카드가 좀있습니다저 이제 쿠폰 나눔 이벤트 하는데 예.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놀러 오세요. 저요. 아니 갑자기 홍보를? 아, 갑자기 홍보를? <웃음> 아니 이, 이, 좋은 <웃음> 이 좋은 자리에서? 이 좋은 자리에서 이 좋은 자리에서 홍보를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예, 저번 한 초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아네네 네. 컷. 자 우리 초피님 초피님 쇼피 만들어 주시나요? 아 어,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데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친추가 돼 있나요, 근데? 아 그래가지고 아마 하고 파장을 아안 아, 아, 아, 됐구나. 제가 다시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희가 알겠습니다, 변희가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시니까요. 아, 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저도 감사하죠. 동료 초대를 네. 친구를 누르면, 아 있네요, 초피입니다. 그렇죠. 구스마일 유튜브님, 그리고 무비님, 비비, 비비. 예, 좋습니다. 들어가집니다, 들어가집니다. 아, 예 든든하네요 여러분들 와, 든든합니다 또 든든합니다. 님이, 우리 초피 님이 픽 초피 님픽 진짜 좋으시다 바로바로 아, 바로 초피 님이 엮기 해주시니까 야 지금 그래, 루디 그래. 옛날 구 루디 희귀 루디 선택해 주셨네요 그럼요. 자, 이게 아, 이게 뭔가 딱 합이 딱 맞네요, 진짜. 아, 하지만 어. 또 저를 지키셔야 돼요. 제가 또 칼인입니다. 아, 어, 그렇죠? <웃음> 아, 그렇네요, 그 그렇죠. 그 우리 무비나우, 무비나우가 또 정말 좋은 역할을 해 주고. <웃음> 맞아요 저를 지키셔야 되요너습니다 맞습니다. 우? 어? 야, 어? 어? <웃음> 와, 초피입니다니 좀 혼자 앞에서 지금 딜을 다맞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압이 떴을 네. 때 제압을 하, 해주시겠다. 그렇죠. 는 어떤 전 치사하게 멀리서 모습이거든요. 어 뭐야? 어 치사하게 아이야. 멀리서. 어? <웃음> 여러분 도망치세요. 도망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고요 차크닥 차크닥 차크 들어갑니다. 띠띠띠띠어마비왔어마비왔어 네? 네? <웃음> <차크닥. 차크닥. 웃음> <웃음> 마비 마비 와서. 마비 마비 <웃음> 마비. 마비. <웃음> 자 이거 맞아주고.. 아 예아피피피피피 가세요! 미리 오세요 일로! 아 죄송합니다 오나 죽어! 나 죽어! 맞아 맞아 맞아 맞톡톡톡톡톡톡톡 야, 턱 투하 어, 자 톡톡 해주고 자다 했습니다 야, 이제, 야, 이제, 어, 이제 네. 네. 네. 힐 끝났나 아니 어, 어다 네. 했어 몇초몇초 남았어요 힐나들어니다힐 지금 들어가자 20초 남습니다 20초 없으신데, 20초 버텨야 됩니다 야, 힐 없이 힐 없이 그냥 프리딜 들어가자 프리딜 들어가자 이한대맞을아 죄송해요 맞으면 안 된다 그래도 맞으면 안 된다 안맞거 맞을 너무 무서워요. 저 그리고 이따가 한번 이벤트로 한번 제가 죽을게요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오케이 그거 죽니다아저죠저죠 이벤트로 죽게 이벤트로 죽게 자 제가 이벤트로 한번 네, 죽어야죠 뭐. 일부러 약간 보험 드시는 것같아에헤에헤 일부러 죽다. 에헤아닌요 금방 비와 안녕, 안녕, 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우리 규현님이죠. 와, 야, 루디 지금, 아, 아니 우리 조르게 히미덴님이 이거 와 제압 해주셔가지고 또 기가 막히게. 아, 이고 구스마일님. 반갑습니다. 이딜 여전히 좋고요. 하면... 와, 무빙티비님 힐 너무 좋았고요. 그래? 야, 무빙티비. 진짜로 뭐냐고?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근데 무빙 그. 아니, 뭐? 부활까지 딱 있으니까 든든했어요아팀이 <웃음> 어, 뭐, 뭐, 뭐냐고! 뭐 백세대! <웃음> 어, 왜 이렇게 아, 좋아하시니데 우리 이름이 죄송하시네요 그게? 아, <웃음> 살짝 속상니다 지금 아니, 우리 무빙 좀 챙겨줘야 되는데 왜 이러나 이거 아 이게 두번 연속으로 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운이 없는 건가? 이게 참... 이거 왜 이러나 이야 속상합니다 음. 속상합니다 또 다른 노래 들어야겠네 아, 에이, 에이, 에이 그런 것도 안 되죠 아니 진짜 아... 아, 아. 네. 다음 가시죠. 예, 네, 다음 가죠. 여왕의 궁전. 저 리자드리아 잡을 건데요. 예? 예. 저뭐 갈까요, 이번엔? 원하시는 대로 뭐. 예, 다 가십니다. 솔직히 저 제가 먹으든 뭐 상관없으시죠? <웃음> 네, 충분히 예약할 수행하고 있으십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공기와, 어, 저아고 계세요, 지금. 네네네네. 진짜 조시던데요, 진짜. 아, 아니, 아,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샥샥샥 장 세인이 뒤로 들어가 가지고 막 계속 <웃음> 비용분 <뒤에서 뒤로 덜고 웃음> 예, 아이고 또 어? 이렇게 또 감사하게 또말씀을도 또... 시켜서 주셔가지고 또 초대 바로 드리겠습니다. 와 초대요. 어 뭐고 이거? 어동어지 동일 영웅 있어서 제가 못들 난다 고 그러네요. 아 잠깐만. 기훈님이 레이즈 하셨네요? 아아아저저저저저 제가 감이 아니 감이 감이 감이 예아 아야 이제 들자 다시 보번 드리겠습니다. 네. 해선 안될어예아 지금 새로 고침이 또 해도 안 돼. 아, 안 들어가지나요? 여기 저만 초대할 수 있나요? 아 됐다 됐다. 자 보냈습니다. 아 어, 들어갔습니다. 가 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뭐 저는 여기서 뭐 의미 없죠. 네, 죽으시면 제가 살릴게요. 아니요. <목소리> <전혀. 저 목소리> 의미 있습니다. 서브 딜러 오세요. 라고 저분 얘 아요. 서버 딜 좋습니다 지금. 네, 지금 다음 레이드에서 어. 뭐 화약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죠. 아이고 또쇼핑입니다 님이 야막 따뜻한 분이세요 마음이 예 아우 따뜻해요 목소리가 네, 쇼피님 지금 쇼피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 잠을 들고 싶을 정도에요 이야 그럼 내일부터 진짜? 어 네? <웃음> 아, 아니 아니 아, 예? <웃음> 예? 아니 <웃음> 어. 자이 친구는 제가 압니다 이 친구는 불을 무서워하는 친구죠 맞죠?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 친구 독을 내뿜는 친구 아닙니까? 아 네. 그렇군요 어, 역시 독막 쭉 줄줄 흘리는 게임입니다. 빼세요. 빼세요. 입니다지일부터 아, 이 아, 아. 한번 딱 아. 빼고. 아니, 죽으려고. 다다 죽으려고 그랬죠. 아, 일부러 저의 스킬을 보시려고. 예, 예, 예. 있고 예. 있었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음, 조심 아, 네. 아, 네. 조심할게요. 아, 네. 자, 지금 아, 네. 들어다갑니다 엉덩이 들었고엉덩아웃 자, 들어, 과다읍, 들어. 들어. 자 예. 오케이. 자, 엉덩이 쪽에서 엉덩이 쪽에서 엉덩이요. 예예. 어, 꼬리꼬리. 예. 까한 예. 아, 어, 꼬리. 꼬리 좋겠다. 예. 꼬리, 꼬리, 예, 일 어, 아, 테일. 자일 아, 테일 좋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 지금, 아, yeah. 좋습니다. 구 좋습니다. 예예. 들갈게요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뒤에서 뒤에서. 자 이거 조심해야 게 세인이 혹시 순간 이동해서 앞으로 나가면 만좀 뒤로 잘빼 주셔야 됩니다. 아맞네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근 야. 무비 TV님이 계시지 TV, 않습니까? 네, 무비 궁극기 준비돼 있어요. 아직 안, 조금 있으면 준비됩니다. 네. 조금 있으면. 오시는 것도 어. 무비야, 잠깐만. 잠깐만. <놀람> 아, 잠깐만. 어, 어, 나 중단 어, <놀람> 뭐야? 잠깐 왜좀 좋습니다. 잠깐 잠 대기 대기 잠시 대기. 잠 와! 자, 니다 와, 죽 와, 죽었다 살아났어요. 아, 저아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예 조심해 기세요조심해기조심 저기, 저기, 죠기 저기, 저기, 저기, 저 까불면 안됩니다 자자자다 저기, 아, 저기, 이기 저기, 저기, 저기, 어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구기 저기, 구구기 저기, 쳐. 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또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한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도기 저기, 저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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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깨봤는데. 보상, 보상 중요합니다, 보상. 보상, 보상. 무빙TV. 무빙TV 보상 궁금합니다. 자, 무빙 보상이 관건이에요. 자, 무빙TV. 아, 무빙아, 먼저 골라봐봐. 먼저 골라봐. 골라, 골라, 골라. 골라요, 골라요. 뭐고? 어... 아, 다망, <웃음> 다망. 아, 다망했네, 가망. 아, 다망했어. 아, 아, 근데, 아,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는데요? 아니면, 아, 아닙니다. 아우, 네. 아우, 네. 아우, 지금 너무 잘 주고 계신데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이게 든든해가지고, 저 여러분들과의 네. 이, 인연, 오래오래 아, 오래 오래 아. 오래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 예? 정말요? 예? 진짜요? 예? 아, 형님 냄새시네. 아, 아 아니 멘트 아니죠. 아, 에이, 예, 무슨? 예, 예. 아니 우리 함께 해야죠, 계속. 예, 알겠습니다. 예. 와. 아, 아 지금 저희 디, 디스코드 친구 아닙니까, 이미. 아, 맞죠, 아, 맞죠. 아, 월클, 월클과 디스코드 친구라 진짜, 이거 좀 영광입니다. 아, 아저 아시아클입니다. 아시아클? 왜? <웃음> 월드 클라스지 아, 아시아클이에요. 아시아클 처음 들어보네. 아, 아시아클. 이렇게 또, 겸손까지. 자, 아시... 아시죠, 아발란씨 형님. 자, 아발란 갈까요? 요번에 네. 이제 세인이 진짜 활약합니다. 이번에 아, 그럼입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네. 와, 그럼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아, 어, 좀, 세인 제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아, 세인 제, 아, 제압은 제가 제압은 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인정. 자, 친구 초피님, 무빙님, 구스마일님, 오케이 초대했습니다. 제가 바... 카링 모르고 있네요. 다시 한번 파티. 아, 아 조피입니다님이 카린이 좀 부러우셨나봐요. 아그으셨고 <웃음> 제가 <웃음> 다른 할까요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다. 아아닙니까 <웃음> 아, 어. 뭐.. 아, 어그 카린 좀 멋있긴 아, 했어. 약간 살려주고 어... 이런 poke. 거를 좀 하고 싶었나봐요. <웃음> 음, 방송비가 어, 좀이 자리 멋있게 받는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응. 아 조피입니다님이 아까 근데 계속 <음> 너무 좋았어요 활약이. 아, 아, 아 예. 예. 다시 초대 보내야 되죠? 예. 네. 잠시만요. 아... 동료 초대... 친구... 아... 잠시만요... 어... 왜안 뜰까요? 음... 할인은... 네... 제가 해야죠 아... 이게 지금... 지금 한번 꼬여가지고 다시 한번만 방을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어? 저게? 네, 괜찮습니다.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예 잠깐 나갈게요. 아 우리 오늘 이... 형님들이 너무 매너가 좋으셔가지고 와아.. 아 근데 혹시 이야. 어떻게 되시죠? 어떤게요? 연배가 어, 혹시.. 연배가.. <웃음> <웃음> 어, 제가, 제가 일단 그.. 마흔 셋입니다. 아아아아.. 유튜버.. 아제 유튜버.. 아 예예.. 아버지.. 아버님입니다.. 아아버 아, 아, 예.. <웃음> 몰라뵙고 제가.. 아 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 왜냐면 네. 전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30대 네. 후반이신 줄 알고.. 아이고! 와. <목소리도> 와, 유튜브렇게 면워서, 이렇게 인정하죠? 아 예,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아, 어, 어. 아니, 아, 아, 이 너무 고마워요. 아닙니다, 아... 음, 자 그러면 이게 이 분위기 그대로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텐션 아, 좋다 오늘. <웃음> <웃음> 아, 음, 자, 아니면 무빙님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나이 서른 한 살입니다. 아, 그러면은 또. 아기입니다. 아 아이, 아이 그렇게 얘기는 아니고 또 저랑 아, 예. 비슷한 세대를 살아보셨네요 예? 예? 아예아예 예. 맞죠 맞죠 맞죠 우리 쇼피님은요? 어 저는 규현님과 생일이 8일 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빠른 8,8이세요? 네 맞습니다 와 빠른 8,8이세요? 어, 팔... 막납니다 와 맞네요 그러면 아, 아. 우리 쇼피미다님이 2월생이세요? 1월생이세요? 2월 11일이라서 빼세요 빼세요 와 2월 11일 정말 좋은 날이죠 갑이기 2월 11일 정말 좋은 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니 월스가 너무 쉬운데 잠깐만 이거 너무 쉬운데 아 잠깐만 이거 제가 갑기 한번 제가 간다! 제가 간다! 간다! 예! 대박 예! 예! 와! 와, 내가 이거 뭐야? 아니, 야! 예. 와. 제가 려아 진짜... 아니... 와, 보셨어요? 아, 예. 아이 예. 감니다거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멋졌습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그냥 막 아, 여러... 보는데, 아니, <웃음> 있니... 와. 역시 고막이 분들 덕분이 이 와! 뭐야 아, 이거? 야, 뭐야? 와! 와, 전설 재료 아니에요, 이거? 와, 아니 저기 상점에서 사람이 살려고 보니까 그 루비 천 개를 팔더라고요. 와. 거기 루비 천 개짜리 진짜. 루비 천 개에 축하드립니다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로. 혼자 다 하시고 보상도 다 드셨네. 아아 아. 와. 죄송합니다. 칠입 붙다.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모세> 이름, <웃음> 아 보상을 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예, 보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요. 아,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짜. 와 너무 감사드리고. 와 근데 여러분들 은 궁금한 게. 요 사이 단계에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3단계에 지금 파티 됩니다, 저는. 저 역시도 3단계. 근데 저는 왜 3단계가 안 되죠? 그 개인이 네, 단계를 네. 깨야 됩니다. 아, 개인. 어, 개인 유 단계. 아, 제가 네. 6단계 못 깼네요. 아. 아. 아. 아. 음. 좋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 아, 괜찮습니다저 아, 네, 괜찮습니다. 혹시 근데 제가 요그 방금 제압 이펙트를 제가 안 켜놔서 그런데 한그 더? 이벤트 키고 한 판만 더니다 예, 예, 예. 네,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제가 또요 e t the Boshin and go on. I g u 또 s s I guess I'm going to say, I guess I'm going to s 뭐 y I guess I'm going to 습니다 알겠습니다 s I'm going to say, I guess I'm going to say, I g u e 아예아 예, 예. 아, 제가 네. 그러면 탱탱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탱으로 예예 아, 그, 아, 예, 초피님 아일리나 이런 거 하셔도 아일린이요 아니 아니 아니요 그 고스마일 님께서 아아 아일리 아일리 님이 더 음. 세지게 만들 수 있어요 아그 아, 그건 안 돼요 왜냐면 그 딜이 안 나와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요 진짜 어 이번에는 보면은... 조금 약간 네딜 딜이 안 나요 와 어. 제가 제가 하면 저는 전, 그러니까 전딱그 그거 어, 이펙트만 딱, 딱 느끼고 싶었구나 어 이펙트만 딱 느끼겠습니다. 오케이. 어, 네. 아, 저는 예.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아, 또 잠깐만요. 영웅 변경. 네. 어, 아니요, 아니요. 약간 저... 요 요정, 정도로 제가 한번 아... 좀 파헤쳐드리면 어떨까? 아, 바로. 아. 이 아. 느낌. 뭘좀 아시는 예, 역시. 예, 이게아닌가요탱으로 아, 아, 땡으로... 앞을 좀 제가 좀파쳐드리겠습니다 아, 아, 일단 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아. 네, 네, 네. 일단 저 죽음의 무빙 팀이님이 살려주실 거죠? 그럼요, 무조건 아, 살려드립니다. 네. 인정, 인정. 음. 아 빙결. 무빙화. 예. 어, 맞지. 음, 뭐라노아 <웃음> 이거. 잠깐만, 방금 어, 그 사투리 누구세요 어, 어, 지금? 미안하다. 사투리 너무 잘하시는데. 미 그냥 서울 사람의 어. 부산 사투리네요, 네 어, 예, 어, 아무리 봐도. 어, 어,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웃음> 와 좋다 좋다. 안았게. 안할게 안았게. 자, 어, 빙결 폭발 피해 주고요. 네요. 어? 아니 데미지가 왜 제가 제일 높게 나오는 걸로 나와 있죠? 어 원래 원래 세인 그랬습니다. 팀. 예? 오와, 세인 원래 그랬어요. 제가요? 이 네, 너무 좋신데저템 세팅도 맞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셉니다아저 와... 이거 이거 저 고급 아, 템지라 고급 해야 템으로, 템 템으로 템 들어왔어요. 지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잠잠마일링 어, 잠깐, 잠깐, 잠깐. 예. 세인 세인 와 세인 <웃음> 너무 좋아요. 자야 사프의 칼날. 살짝 살짝. 자 쇼피입니다님 딜좀 너무 많이 나오시네요 아델인데. 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아시죠? <웃음> 아 네, 아시죠? 어. 어. 아델인데 데미지가 왜 이렇게 나오지? 아, 살짝 살짝네 아, 무빙이 한 무지 미치셨네요. 네네 좋습니다. 와. 와 궁극기 아자. 이게 어떻게 다 똑같네요? 신기하네 이게. 와 신기하네. 와 진짜 처음 보네 어, 신기하다. 이게 바로 팀워크인가? 와 아, 맞나. 그게 명한 팀워크예요 이게. 음, 어, 잠시만. 간다 간다 네, 간다 뚫렸다. 이납네 미쳤네. 근데 또 딜력이 어.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발. 아, 아, 아, 아, 아, 제가 지금 발대로 이제 억으로 끌면서어그로좀 네. 이렇게 몸으로 네. 네. 하면서 지금 약내리치라 아마 내가 땡크다 네. 부탁,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치바바, 예, 아, 네. 마, 아. 자, 아 간다합니다. 야, 억으로, 억으로, 억으로, 억으로, 억으로, 억으로 니다 억으로 끌면서아 좋습니다, 끌면서, 끌면서. 아, 좋습니다. 아우 초피님 억으로 잘, 어, 어, 어, 어, 어 간다, 간다, 간다. 조조조 아니 이 완전 멋있네. 아, 진짜. <웃음> 와 역시 장비를 잘 기셔서. 우리 <웃음> 세팅의 승리인가? 아니, 우리 팀원들의 오, 팀원들의, 오. 팀원들의 승리. 어 팀원들의 승리입니다. 와. 저는 그냥 번, 게, 진짜. 아, 와 진짜. 저 이거 한번 맞겠습니다. 저 한번 맞겠습니다. 맞으세요, 맞으세요. 야, 맞으세요. 오. 죽여라. 오. 어 죽었습니다 죽었어 <웃음> 자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할거야 일부러쓰러겁니다 <웃음> <어떻게 웃음> <웃음> <야>. 살아났어 <웃음> <웃음> 어, 살리, 살아났어 <웃음> <웃음> 와 <이제 마무리했어요>. 마무리. <웃음>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웃음> 자 엉덩이 팍와 와야 기가 와. 막히네요. 와 기규 와 우선 다 드세요. 아이 진짜 다 드세요. 그냥 네개다 드세요. 저는, 아이고 저는 제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작용이... 아니, 아니다, 아니, 전 그럴 자격이 야, 없습니다. 세요 어?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이게 또 여기서도 이 아이고 이거 와! 와! 와! 이거 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것도 내가 방업면안 되는데. 아, 이제, 이제 또 여... 아, 됐는데. 고생을 그만큼 하셨으니까요. <웃음> 예. 맞죠, 맞죠. 예, 예. 와. 아, 아 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초피입니다님 그리고 무빙 t v 님 이스일일 덕분에 에 제가, 네. 제가, 네. 진짜 이런 영광제 호사를 다 누려보네요. 제가, 제가, 제제일 제가, 제어요 아니 저 이게 뭐 오늘 이렇게 또또 또 이게 투 인연으로 이렇게 함께 저희 모였는데 제가, 제2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 제가, 제가, 제제그 이... 백좀봐 주시고 좀한번 이렇게 좀 도와주실 수도 있나요? 이렇게 나중에 저저풀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네. 흥미 아, TV. 다겠습니다 아, 제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채널에 나중에 한번 놀러 가 가지고 한번 좀 부탁을 네, 네. 네 드려 봐도 될까요? 예, 언제든지 어, 너무 좋아요. 예. 아, 진짜 예, 진짜 예. 너무, 너무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 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음. 세, 세나 인생 일주일 만에 처음 느껴 보는 감정입니다, 진짜. 야, 저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방치형 돌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방지영이 답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한마, 한마디씩 저희 j t 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씩 해 주신다면 혹시 예. 음. 아, 뭐 먼저 저부터 나이 나이 순으로 한번 예, 한번 나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형님부터 예. 이뭐 예, 일단 어, 우리 큐엔 t v 디 큐엔 큐엔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우리 이번에 그 슈퍼주니어 데뷔 15주년. 그죠? 10집 앨범. 맞습니다. 팬들 부탁드리고. 예.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스마일 TV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네, 다음 제가 하면 됩니까? 네, 조피미드님. 아네, 규현님이랑 평상시에 조금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할수 있었던 게좀 영광이었고요. 확실히 게임 센스가 느껴지시는 플레이가 게임을 좋아하시는 구나라는게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플레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감사하게 또또 지켜 세워주시고 정말 초빈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네, 놀러 가겠습니다, 초빈입니다님. 네. 예. 그리고 또 네. 아 오늘 규현님이랑 함께해서 너무 진짜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아까 뭐 데뷔 15주년. 네. 예. 아그 너무 축하드리고 아? 앞으로도 몰랐던 것 네, 네, 노래... 같은데요. 네 노래 너무 잘 듣겠습니다. 모르셨는데 무빙티비 노래 오시면 제가 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 5주년 모르셨었나요? 아 아니 아니, 예아알 알죠 당연히 노래 아, 맨날 들으니까. 아,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무빙티비. 예, 네 감사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예. 다들 네, 나가. 고맙습니다. 다 나가셨나요? 고맙습니다. <웃음> 아 초피입니다님 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예.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크... 오늘 이 함께 해주신 분들이 어, 지금 현재 세븐 나이츠2 컨텐츠를 가장 많이 활발히 해주고 계시는 유튜버 분들이신데, 아, 저, 일단 매너가 너무 좋으시고, 어, 이 아시죠?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혼나는 세븐 나이츠로 아이템 왜 그렇게 해서 막 혼나는 저를 데리고 이 사인레이드 이거를 막 해주시고 막 이런 일단 매너가 일단 너무 좋으신 것 같고 와 너무 가, 이제 구스마일 님 그리고 무빙TV 님 초피입니다 님이 세 분께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자 오늘 너무, 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 세븐나이즈2 뷰티비와 콜라보해서 앞광고로 여러분도 함께하고 계신데, 11월 18일부터 정격 오픈을 시작을 했고요. 음, 지금 보시면, 이게 이벤트 기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아, 이게 아니야. 어, 이벤트로 지금, 이런거 막 소환권을 아이템을 아까 제가 돌았던 막그런데를 돌면 이런걸 모아가지고 아이템을 살수 있고 막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또 즐겁게 또 함께 세븐나이를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야 이거 참또 오늘 또 즐겁게 게임을 한것 같은데 목이 지금 목이 쉰것 같아요 여러분 예. 아, 감사드립니다. 아, 세븐 나이츠. 세븐 나이츠에 즐길 컨텐츠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고수가 좀 되면 여러분들께 약간 잘난치 하면서 또한 번, 어, 세창 인생 5년 차. 아, 이분, 세, 세븐 나이츠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네. 잘난치 할수 있는 그날 제가 다시 여러분들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편집본을 또 금방 또 편집을 해서 올릴 테니까 또 많이 봐주시고 예. 음. 또 이번에 편집자분께서 새로 어, 새로 합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편집을 하실지 이 편집 방향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바이고 아, 이렇게 오늘 세븐나이츠와 함께했던 뷰티비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소리 지졌다. 와 내일 노래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네 다들 즐겁게 즐기셨네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모델 참잘 뽑았죠? 네그 이제 뭐 스토리를 지난번 방송에는 거의 스토리 위주로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아쉬우니까 뭐 하나 할까요? 이거 그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세븐나이츠 측에서 말씀하셨던 건 아닌데 제가 저도 그래도 이렇게 세븐나이츠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래 현질을 좀 해서 우리 세븐나이츠를 좀더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 i 현질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 어 우리 세븐나이츠 그래서 얼마나 이뻐해 주시는데 이런 성의를 보여야지. 지금 제가 자파 상점에 루비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디가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아그 이메일 주소 공개되면 안 되니까 이메일 주소만 삭몇 개를 사는 거야. 아그이 루비 칸에 있는 여기 한번 보, 여기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 지금 요거는 제가 원래 샀었고요 지금 이거 나머지를 다 사고 있거든요 그래도 세븐나이츠2 어? 비 모델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인정? 자 했습니다 자 세븐나이츠투와 함께하는 세븐나이츠투와 q t v 와 함께하는 음, 콜콜보보이이자 자, 제제 루비 1 1 7 3 6개 쌓아놓고 소환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사운드 좀 있어야지 이게 또 이게 또장장이있 있다고. 갑니다 당신의 운명이, 당신의 운명이.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가요? 자아 이럴 때는 긴장감 그거 긴장감 부근 갑시다 긴장감 가자 맞아 긴장감 가야돼 요즘 긴장감을 너무 안해서 긴장감이 조금 저를 그리워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긴장감 한번 가겠습니다 자 유튜브 각 뽑자 후, 자, 음량이 어느정도 지금 사운드가 저의 목소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사운드 어때요 여러분? 제 목소리와 사운드 딱 좋아요 적당히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일단 영웅 10팩 제가 무료권이 조금 있거든요 눌러보죠 가자 워! 어? 아야야 아, 잠깐만 나 이거 캠을 안보여줬구나 아 죄송해요 여러분 나내 얼굴 띄워놓고 아 잠깐만 여러분 죄송해요 아, 내 얼굴 띄워놓고 강호하고 있었어? 아아 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화면을 안보여주고 했네 인정인정 어, 인정. 화면이 안보여요? 자나 혼자 긴장하고 있었어 자 한번 더 어? 어? 이거 전설이야! 아, 잠깐만! 이거 전설. 이거, 이거 빨간색 전설이야! 잠깐만! 진짜 떴다고? 이거? 이거 무료 뽑기였는데? 거짓말. 어? 뭐야? 아닌데? 어,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럴 때가 아니야 전술 뜬것 같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떴어요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떴어요 기도합니다 어린 양에게 뭐야? 아이고 있는건 나도 좋아! 근데도 좋아! 카린 여러분 카린이 그그 그 이거를 중복을 하면 초월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정도냐면 이 카린이 있는 사람, 세븐 나이스 2에 카린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하, 그 정도로 대단한 거거든요? 잠깐만. 오늘 영웅 뽑기는 여기까지만 하겠. 이거 너무, 우리 너무 좋은데? 우리 너무 좋았는데? 어, 잠깐만. 와, 잠깐 이거 초월, 초월 한번 갈게요. 뭐야? 유튜브, 유튜브 강 나왔는데? 잠깐만 이게 왜냐면 제가 이 카린을 데고 있었는데 이게 레벨을 다이가 초월을 해야 이게 레벨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최대 레벨인데 와나 오늘 방송 잘했, 나 잘했다 나 이게 최대 레벨 이게 최대 레벨이라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초월을 이렇게 눌러서 초월을 하고 한번더와 36까지 키울수 있어. 아까 무빙TV님이 36 할인들고 있었잖아요 와... 아니 무료 뽑으로 됐어 심지어 아, 대박인데? 잠깐만 이거 그래도 세븐나이츠에또 이게 또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장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장비는 뽑는거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무료로 한번 무료 1회 장비로 약간 간좀 보고요 잠깐요 가자 사실 여러분 한개 뽑기는 뭘 안줍니다 음 그냥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근데 좋은 게문에 어떻게 되는 거지? 색깔이 어떻게 바뀌나? 야, 아, 이거는 뭐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 이것도 의미 없는 것 같다. 느낌이. 근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봐봐, 이렇죠. 럴줄 자, 이제 진짜, 진짜 게임입니다. 10회권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느낌 안, 어? 희귀, 희귀인가? 희귀 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간다 진짜 간다 이제 진짜 싸움입니다 됐나? <웃음> 아, 아까 운 좋았을 때 그만했어야 된다. <웃음> <웃음> 마지막 한번만 더 가? 진짜 인간적으로? 아 진짜로? 마지막 마지막 아니 여러분 깜짝 놀랄거야 진짜 깜짝 놀랄거요 왜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웃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웃음> 여러분, 이거는 이제 또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우리 세븐나이츠 제작진에게 또 돌아가는 거니까 저는 보이게 그렇게 아깝건 하지 않습니다. 간다. 가자. 까지 세 분할. 음, 아까 카린나왔어니 그만 더세 대는 건데 음, 음, 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세 분할 좀 이렇게. <웃음> 음, 음. 아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음. 음 <웃음> 카 얻었으면 됐지 뭐. 어. 나, 난 괜찮아 진짜로. 일단 할인만 있으면 돼 음. t e m 까 음. m m m m m m m m 음. 그래, m m 자재 <웃음> 음, 재밌, 재밌, 음. 그 하지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서 좀, 자식, 자만감에 빠져서 이제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그런 짓을 제가 방금 저질렀네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아, 네 오랜만에 또 앞광고와 함께한 세븐나이츠투 플러스 콜라보 규티비와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두 시간 두 어, 시간 가까이 했나요? 한 시간 40분 가까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새벽 시간에 있는데 왜냐면 제가 앞에 그 인천에서 그 비대면 콘서트를 하느라고 좀 늦게 온 것도 있고 또 세팅도 맞춰보느라고 좀 늦은 점 일단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네. 앞으로도 그 TV 많이 시청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어, 보지 마세요. 다시 제가 업로드한 거를 좀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새로운 우리 제작자 아 편집자분께서 또 얼마나 재밌게 만들어주실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편집에 건배 자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뭐 근데 그런 것 같아. 이게 모두 다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그게 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또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지만 이겨내 이겨내서 그래 나는 그래 할수 있어 어, 힘을 내고 뭐 그런 게 사실 인생이잖아요 뭐 인생이 제가 뭐 예?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돼서 어? 막 그렇게 몇십억을 그렇게 벌었으면은 제가 그돈 지금처럼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처럼 이렇게 착실하게 썼겠습니까? 아니죠 막 썼죠 제가 그렇게 돈을 그렇게 일억천금을 벌었으면 하지만 저는 슬픔을 딛고 그 아무도 몰랐던 그 시절을 딛고 지금에 또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의 실패를 어, 발판 삼아 더욱더 높은 곳으로 정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뽑기로 배우는 인생이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음, 방송하고 또 뽑게 안 할게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지금 약간 데미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좀 다음에도 재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븐나이츠 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또 오랜,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어, 또 세븐나이츠 투 뮤비도 많이 봐주시고 QTV도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 주말 잘 보내세요. 오늘 좋은 밤네 뾰로롱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끝내고 하 뾰로롱 이렇게 미소까지 왜냐면 항상 하다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끝내고 잠깐 섬까지 두겠습니다 간다 이렇게 해야 돼 이번엔 이렇게 해야지 요로로.